이번 한번 쌤한테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음5 나는 4분1 5 곱하기 1분에 4로 해서 음. 그래가 음. 약 3분은 5랑 4가 나눠지고5 음. 사이 22와 4분 오케이! 퍼펙트! 멜로 설명도 잘해줘네 우리 아 좋아요 <목소리> 어 지금 얘기해준 거 한번 깔끔하게 쫙 적어줍시다. 우리 적는 거 어차피 익숙해져야 되니까. <웃음> <웃음> 마주보는 땅 마주보는 음? 작게 풀기 좋겠다 맞아요.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아요. 네, 마주보는 각만 같나요? 음... 응, 마주보는 마주보는 아주변에아요 응, 아요주아요 응, 마주아요